자고 일어나면 목, 어깨, 허리, 골반에 통증이 있다. 목, 어깨, 허리, 골반의 통증을 잡아주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호입니다 저번 시간 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피곤하고 아플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과도한 긴장과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경직과 긴장은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릴리즈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증상별로 간단한 이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원인이었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세, 즉 수면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어떤 컨디션, 개운함이 달라지는데요. 기존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바로 누워서 자라, 뭐 옆으로 누워서 자라, 아니면 은 옆으로 눕는데 오른쪽으로 눕냐, 왼쪽으로 눕냐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싹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자야지 좋은 걸까요? 사람마다 잠을 잤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야지 편안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누워서 혹은 옆으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아니면 쭈그리고 웅크리고 그런 자세로 자는 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각자가 편안한 자세가 다릅니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자세의 정석이란 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왜 그런 자세로 편안하고 어떤 자세로 자면 불편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잔 자세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을 보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잘때 선택한 그 자세가 아무리 불편해도 자신의 몸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적인 방법, 자는 자세라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자는 거에 있어서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편안하게 잘수 있는 어떤 컨디션을 만드는데 어떤 능력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능... 만성적으로 몸이 굳어질수록 아니면 은 습관처럼 어떤 경직이나 과도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어떤 자세로 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자세로 자도 몸이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해주면 그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어, 부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작은 하면 목이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목의 정렬 상태입니다. 귀의 웨이도 그리고 귀 바퀴 어깨관절 그리고 몸통이 일직성 상에 있는 게 이상적인 자세의 정렬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으로 누울 때 본인이 아무리 신경을 쓰더라도 조금씩은 목이 앞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구분등이나 거북목이신 분들은 더 심하게 머리와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빠진 상태에서 눕게 되면 어깨가 더 많이 말리고 위로 거상될 뿐만 아니라 움츠린 자세로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 부분의 자세를 조금만 교정을 해줘도 경추의 바른 정렬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때 등과 가슴을 같이 펴주면서 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머리를 위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상적인 자세라고 하더라도 정렬선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제대로 위치하려면 무엇보다 베개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어깨 길이만큼의 어떤 높이와 머리 무게로 쉽게 바닥으로 꺼지지 않는 약간은 단단한 베개가 적당하고요. 머리가 바닥에 수평이 되게끔 아래나 위로 기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목을 교정한다고 약간은 굴곡이 있는 목을 받치는 형태의 딱딱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섣불리 사용했다가는 다음날 목이 경직되고 안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거면 약간은 푹신하게 변형이 가능한 비교적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자목인 경우 오리털 베개같이 푹 꺼지는 베개 있잖아요. 그래서 어, 머리를 뒤로 받치면 머리 부분은 푹 꺼지지만 양옆에는 베개가 이렇게 약간 올라와서 자, 좌우를 어, 서포트 해주는 어, 그런 거는 목이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북목인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거북목의 경우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목에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거북목이라고 하더라도 목과 어깨의 근육의 어떤 유연성이나 경직, 구축에 따라서 베개의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이 있더라도 목의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낮은 베개를 펴도 별 무리 없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의 유연성이 없고 경직과 구축이 심하신 분들은 낮은 베개를 펴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목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낮은 베개를 베게 되면 목의 앞쪽 근육, 특히 흉쇄유돌근, 그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턱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턱이 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려지게 되고요. 입이 벌려지게 되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건조함이 생길 수 있어서 건강에 해로워요. 그리고 숨을 쉬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코걸이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뱄을때 턱이 들리거나 흉쇄유돌근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한다면 머리를 좀더 높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을 보면 딱딱한 나무로 된 어떤 높은 베개도 잘 베고 주무시잖아요. 목이 앞으로 굽어서 그 상태로 만성적으로 굳어져서 구축이 온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베개를 비는 게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의 긴장도나 변형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번째 자고 일어나면 혹은 자면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 어깨가 불편하고 아픈 이유는 자면서 어깨가 눌리거나 찌그러지는 등 압박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 어깨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사실은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보통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구분 등이나 목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쉽지 않고 설사 바로 누워서 잔다고 하더라도 목이나 등이 결릴 수가 있고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누워서 잔다고 하더라도 어깨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나 팔 저림이 있을 수 있고 오식경까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잘때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자거나 주먹을 진다던가 아니면 턱을 이렇게 개고 자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팔을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놓으려고 노력만 조금 하셔도, 그러니까 인식만 해도 조금 고쳐질 수가 있고요. 어깨와 팔, 손을 과도하게 움츠리고 음, 세우자세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부위에 뭔가를 안아서 서포트를 해주면 어깨 팔에 불필요한 어떤 긴장과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어깨 눌림을 최소화 하려면 아래쪽 어깨를 약간 앞으로 빼서 위쪽 어깨는 뒤쪽으로 기대듯이 자면 됩니다. 더불어 어깨나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목, 어깨, 가슴, 팔에 관련된 어떤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야구공 릴리지를 해주거나 그리고 목 스트레칭 할때 제가 가르쳐드릴 리트랙션 운동 어. 재정렬 운동 그것들을 해 주시고 주무시면 이러한 증상들이 점차 나아집니다. 세번째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픈 이유는 요추의 과도한 신전과 골반의 전방 경사로 자면서도 허리의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주무시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정말 뻐근하고 아픕니다. 이때 허리의 긴장과 망곡도를 조금 더 낮춰주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요. 어, 바로 누워서 잘 때는 무릎 밑을 서포트를 해줘서 망곡도를 줄여 줄 수가 있고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가슴 쪽으로 다리를 구부려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때 오리궁댕이처럼 허리가 휘지 않도록 골반을 중립에 가깝게 놔주시면 좋고요. 양측에 어떤 골반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다리 안쪽을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면서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거나 아니면 이불을 말아 다리를 얹어놓고 주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자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 허리 긴장을 낮춰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릴리즈를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엉덩이와 고관절 굴곡근 앞벅지 스트레칭 이두 가지를 양쪽 5분씩 2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이 아프신 분들 골반이 아픈 이유는 단 하나. 골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외부 충격을 골반이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골반의 근육과 인대가 흐물흐물하게 완전 약해진 경우 두 번째는 골반의 인대와 근육이 너무 꽉 조여져가지고 관절이 너무 상해서 어떤 수축 아예 수축과 이한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 수가 다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절이 약해지고 골반의 양쪽 측면과 골반 뒤의 천장 관절 어, 꼬리뼈 부근까지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임신 중이거나 혹은 출산 후 고관절이 약해지신 어르신분들한테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딱딱한 매트나 바닥에서 주무시기 보다는 매트나 매트리스가 조금 두께감이 있고 비교적 푹신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이 아프신 경우에는 사실 근육의 스트레칭이나 이완보다는 골반이나 고관절,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근육들이 단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셔도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저항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편안하게 자는 자세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다 아실텐데요 특히 6 7세 전의 아이들은 아무리 이상한 자세로 자도 다음날 허리나 목이 불편하다는 아이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이들은 굉장히 유연하고요 자면서도 자세를 굉장히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여행가서도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데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잘 잘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행을 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잠자리죠. 잠자리. 잠자리가 불편하면 뭘 못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내가 잠자는 자세가 자꾸 불편해졌다. 잠자는 자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라 느껴지시는 분들은 잠자는 자세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신경 쓰고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의 자세와 습관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와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자고요. 문제는 잠자리가 아니고 내 몸이다. 오늘의 좋은 습관은 여기까지. 안녕!